똑같을얇마드리드네 요거같은 음. 경우는 호드리구랑 어저께 봤던거랑 비슷한거 같은데 어저께 누구였었지? 기억이 안나는데 오 아자르랑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좀 플러스한다면 은루토와 팔카로 만드는거 일단 첫번째 음. 팔카하고 그 다음에 이 둘이 시세가, 아, 좀 되는구나. 이 둘은 그렇다 치고. 아, 네네. 추천이랑 철차 좀 부탁드릴게요. 알라바랑. 근데 이팀 같은 경우는, 굳이...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굳이 바꿀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? 어, 변경할 만한 게, 여기에서 그냥 크루토와 팔카? 요거랑 그 다음에 윙백 애들 좀더 높여주는거? 이것 말고는 그대지 볼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등급 자체도 거의 월클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시고 이건 뭐 잘하셨을거고 신전술도 뭐 이거 잘 맞추셨을거고 음. 벤제마 업글 굳이 안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음. 네, 벤제마 업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윈백애들 조금만 낮추고 하셔도 음~ 벤젠어 업글 하셔도 되고 프루토아 일단 팔카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 음~ 굳이 만질 게 없어 여기에서는 음.